노가리 까지 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웃음> 노가리 까지 마 약간 속어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노가리는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술자리에 가면은 안주로 많이 우리 옛날에 참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노가리라는 술안주가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노가리라는 말이 국어 사전을 딱 찾아서 봤더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말, 주제와 관계없이 이말저말 하는 경우에 이제 노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노가리를 까다는요. 이 명태의 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암컷 명태 한 마리가 이 산란기에 수십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새끼를 까는 것을 보고 말이 많은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 됩니다. 제가 오늘 노가리 얘기를 왜 하냐면은 참, 우리는 소비자고, 우리는 여자잖아요.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노가리라는 생선은 명태의 새끼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들을 말려가지고 술안주로 먹는데, 요즘 시장에서 팔고 있는 노가리는 명태 새끼가 아니래네요. 대구 새끼래요. 대구 새끼인데 앵치라고 한대요 그 애들을 네 근데 그 앵친을 이렇게 뭐 10cm 짜리 서부터 한, 한 20cm 짜리까지 파는데 왜이게 노가리로 그 변했냐 사실 이게 명태가 대한민국이 아주 대표 생선 일정도 로 우리 어렸을 적에 참 싸게 많이 먹었던 생선 중에 하나인데이 명태가 어느 날 그냥 품절 상태가 됐잖아요 대체 명태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답은 명태의 새끼인 노가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75년 이래 1997년까지 노가리는 명태 어행량의 68%를 차지했습니다 1981년에는 명태 21억 2천만 마리를 잡았는데 이중 19억 5천만 마리가 노가리였대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명태잡이가 거의 끝이 났어요 그래서 명태 새끼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가리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둥갑을해 가지고 앵치로 대치되게 됐대요 근데 이 대구 새끼는 사실 대구가 어. 아주 멸절될 위기에 있었대네요. 그래서 대구값이 사실 명태값보다 굉장히 비쌌었잖아요. 근데 멸절될 위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명그 대구를 양식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남해 쪽에서 그거를 양식하게 됐는데 이 대구라는 거는 회귀 본능이 있답니다. 연어처럼 어 자기 그 어,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 어린 대구를 풀고 또 수정된 알을 풀고 그래가지고 이 생선들이 크면은 이 어디로 가냐면은 동해쪽으로 갔다가 어떤 건 울릉도 독도로 가고 어떤 건 러시아 저먼 바다로 갔다가 한 4, 5년이 지난 다음에 크면은 다시 이게 돌아서 다시 남해로 와서 어, 그곳에서 이제 알을 낳는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치어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동해 쪽에 가다가 한국 어선들마저도 이 어린 앵치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려서 노가리 대신에 우리 술상이나 밥상에 올라오고 있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이고 하는 어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아 어, 잡는 분들 아 이분들도 이좀 이게 이게 불법 화돼 있대요 대구는 30cm 이상만 잡게 돼 있는데 한 20cm 짜리까지도 잡아가지고 지금 이 대구가 멸절되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다 먹어 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구값을 좀 싸게 먹고 싶다 이 대구 매운탕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 걸싼 값에 먹으려면 우리가 어린아이는 먹지 않아야 됩니다 <웃음> 그래서 어, 나는 소비자로서 또 우리가, 우리가 그 부엌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조금 조금 뒤로 제껴 놓고 다른 생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또 우리의 우먼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노가리 까지하였습니다